지금 저는 영어 시험을 치려고 준비 중입니다. 달려요! 오늘은 제가 영어 시험 치는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하하 <웃음> 호호 지금은 교수님이 저를 이제 초대해 주셔야 됩니다 초대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은 초대를 해 주시지 않고 있네요 아. 여러분 시험 칠때 긴장을 어떻게 푸시나요? 저는 물을 마십니다 나의 마 d 을 i 안아 빨리 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. 제가 이전 평가에서 목소리 크기 때문에 1점이감점 됐습니다 아 근데 저는 나름 크게 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크게, 완전 크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12시 8분입니다 이제 곧곧절 부를 것 같아요 아, 직 네. 3분씩 가면은 아, 아직이구나 12분 정도 돼야 나옵니다 positive first impression during any type of meeting Thank you for your attention. 와, 이렇게 막했는데. 아, 잘 잘해야 되는데 진짜로. 사실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제가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, 저 스스로도 약간 피드백을 하고 싶은 다음에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제 카메라는 그럼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하도록 할게요 Who make a good first impression? Who make a good? Who make a good impression? Who make a good impression? The hard part is that she claims. The author claims. Thirdly, smile. 교수님 귀로 와주세요 아, 너안들어오시이나 왔겠지? d a y Tuesday, m o n d 시 y y 시 u r dish, y 저는 r d i s y 굉장히 긴장한 스타일입니다 제가 부끄러이좀 많아요 사실 부끄러 많고 그만안 그래 보이려도 되게 노력, 노력 많이 해요 쉽지 않아요 T m i D.M.I T m i 2시 19분입니다. 지금은 12시 19분입니다. 지금은 12시 19분. 헬로. 야, uh, yes. yes. okay, okay. yeah, i got it. Yes. Good afternoon. My name is John Cha. The topic of my presentation is an article called 7 seconds to make a first impression. Every encounter presents an opportunity to meet people, network and expand your professional contacts. By showing enthusiasm and confidence you will have a better chance to make a positive first impression during any type of meeting. Thank you for your attention. Thank you, thank you. Okay, thank you. Have a nice day. 교수님께서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